여러 이거 무슨 절대 물 섞거나 그런 거 주작 최... 아닙니다. 이거 어... 사라지는 마술자. 어... 사사 <웃음> 아, 블라디는 눈이 내립니다, 여러분들. 오우. 자, 여러분 블라디포차 한국인이 경영, 경영하고 있고요 제 친구가 하고 있는 데입니다 오늘 네. 여기 한번 가볼 겁니다 자, 사랑하는 사장님사원님 안녕하십니까 접수합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왔고요 이제 곰새우가 어, 나왔습니다 오 아... 찐 곰새우인데요 오맛있맙습니다 뜨끈뜨끈한데 네. 이거 어떻게 뭐 어떻게 까서 먹는 방법 <웃음> 까서 먹는 방법을 제가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 사장님 아. 이 사장님한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 이게 지금 모란 알이 눈으로 안뜨나 이거 좀끄만꺼미지알이지 꼼아, 어. 이게 눈뜨기 시작하는 거야. 아이말겠죠 이것도 다 먹는 거다 그러면은이 아아 이거 숟가락에 갖고 먹고 <웃음> 머리 다음 다음지 응. 여기 보고 옆으로 아쏙 빠지.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간단하네. 응.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아니야. 이게 있지. 응. 버려지는 부분은 이제 음. 머리가 깔끔해져야 돼. 이거 음. 그대로 다 씹어 먹으면 돼. 아하, 머리까지. 그 라스타 미장만다이 음. 라스타 꼬리 만나고다씹어 음. 어, 오케이, 오케이. 먼저 이 러시아 맥주. 어, 러시아 맥주에 곰새우 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 시원하게. 사사 사. 음. 음. 와 와. 이거 쫀득함이 엄청나네요. 마어마 네, 아, 음. 기가 막히다 새우가 살이 탄성이 진짜 좋아요 와 거의 쫀득거리면 거의 아무 끝판왕인데 와이 맛있다 새우 이거 와, 와. 이거는 꼼새왈 가고 아까 알려 준 대로 한번 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고리를 잡고 딱 오. 아, 맞다. 알부터 깠어야 되는데. 아. 이거 알 진짜 맛있어요. 어. 어잘 빠져요. 또 새우가 이렇게. 음. 어, 음. 와. 세상에 진짜 새우 정리도 많고 진짜 아알 보세요 여러분들 알 우, 우, 이렇게 해가지고 <웃음> 알이 꽉 차가지고 이알 진짜 알에서 난 풍미가 진짜 엄청나요 음딱 아, 고소하면서 아. 여기는 한국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시는데 주류나 주대 이거 좀 비싼 걸좀 감안해가지고 어, 이 보드카나 소주 같은 거는 외부에서 뭐 구매하신 걸 갖고 오셔서 드셔서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여러분 참고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식당 자체에서 이제 술을 아무래도 구매해서 먹으면 좀 비싸니까. 아,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는 밤 10시 이후에는 그 슈퍼나 이런 데서는 주류를 판매하지 않습니다. 술집에서는 판매가 가능한데, 예. 혹시나 방문해보실 분들은 미리 10시 전에 구매를 하셔가지고 여기 오시는 게 좋을 거예요. 음. 음. 아 자꾸 알 빼는 걸 까먹네 살이 진짜 쫀득쫀득하고 음. 야, 알은 절대 버려서안될것 같아 알이 진짜 맛있어요 지금 지원 받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네. 친구 오픈했는데 제가 못 와봐가지고 음. 팔아줄 겸 해가지고 촬영하려고 이렇게 온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가서먹기거 아. 어렵지도 않고. 음. 아 그리고 여기는 핑크랩 라면이 제가 얼마 전에 올렸던 영상에서는 83835 루블인가? 그리고 여기는 500 루블에 파는 음. 핑크랩 라면. 한 3백 몇 십루블 정도 더 싸네요 음. 러시아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한국 분들도 좀꽤 계세요 한국 분들 위주로 좀 굉장히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음. 다니다 보면 또 한국 분들도 되게 많이 만나요 아. <웃음> 여러분들 혹시나 러시아나 블라디 여행하실 때 남녀분들이 그 올빼미 들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분들이 뭐 사진을 찍어준다, 올빼미를 올리고. 어, 뭐 그런 좋은 추억 남길 겸, 나는 좀 환전을 많이 해와서 여유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상관없는데, 여유가 그렇게 많지 않게 오신 분들은 그 사진 찍는 거 굉장히 비쌉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어, 거절을 하시는 걸좀 추천합니다. 네. 뭐 소스나 이런 게 따로 없, 없는데, 뭐또 초장을 찍거나 뭐 그러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간이 딱잘 맞아요. 음사사자 그럼 여러분들 맥주 말고 음. 이제 우리 보드카를 한잔또 해볼까요? 음. 벨루가라는 러시아 어, 보드카입니다 1탄이라 어, 0.7L 뭐, 알코올 농도는 어, 40% 정도 그 정도 40%고, 금액은 한1 5 0 0루블 정도, 우리 하나로 약 3만원 정도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는 에, 그런 품목입니다. 아유. 자, 이만큼씩만 해가지고 일단 먹고. 네. 사사사. 음보도가 아. 특유의 약간 좀그 알코올 향이 싹 들어오면서 아 어우 소주 대체형 되겠는데? 독해진 소주 느낌? 음, 그런 느낌도 좀 들고 맛 자체는 이제 소주랑 좀 다르죠 근데 알코올이 들어왔어요 느낌 이게 음. 독한 소주로 좀 대체를 할수 있는 정도 네. 종이나 이 부분 편집하지 말아봐봐. 혹시나 주작 의혹이 있을 수 있으니까 난 지금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하는 줄 알아요. 사라진 마술을 원한다. 네, 이보드카가 사라진 마술을 원한다. 어, 이 말에 지금 다른 한국 테이블도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보여주고 <웃음> 싶으셔가지고.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사라지는 마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찍으셔도 돼요. 아, 찍으셔도 돼요. 그럼 이거 무슨 절대 물 섞거나 그런 거 주작 초치. 아닙니다 이거 사라지는 자아 이거 좀 러시아 형님들이랑 같이 술 먹으면서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음. 음. 아쉽게도 러시아, 형, 러시아, 러시아 형님들이 안 계시네요 어. 괜찮네요 이거 엄청 많이 독하지도 않고 음. 좀 무난하게 해가지고 좀 드실만한 그런 보드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얘 <목소리가> 오냐고 <목소리가> <목소리가> <목소리가> 아, 반가운 질문이에요 김치. 아, <웃음> 아, 네. <웃음> 아, 네. 아, 네. 아, 고 으음 어허 아, 김치 묵은 줄에 <웃음> 아 진짜 타국에서 이 라면에 김치만 있어도 아, 뭐 식사가 이제 뭐 해결이 되는 것 같으니까 아. 또 시원하게 또 맥주 한 모금 하면서 김치에 라면 죽이네요 진짜 쏴쏴쏴아 아아 음. 아또고무국물이고두요 아, 여러분들 저 여기 블라디 오시면은 좀 편안하게 어. 뭐 라면 김치 해가지고 렇게좀 비싸지 않은 금액으로 포차 그 여기는 이제, 어, 인장이 아, 어, 저 또, 제 친구 겸,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어 소통에 이제, 부재가 없을 거고, 어, 또 한국인의 정도 좀 어느 정도 느끼실 거고, 어, 보니까, 햇반이여러도 준비되어 있는 게 여러분들, 어, 한식 좀 땡기시거나 그럴 때, 어, 방문해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음. 김치. 일단 김치 있는 게전 제일 마음에 들어요. 라면에 김치. 아, 그치. 음. 곰새우도 너무, 곰새우도 너무 좋고. 비비고. 와. <웃음> CJ 거. CJ 거. 아야, CJ 거야? 어. 비비고야? <웃음> 아니, 아니 나 이거 묵은 김치맛 나길래. 나줄 담은 건줄 알았다. 아, 여러분 낚기 뻔했습니다 CJ. CJ 김치라네요? CJ야. 어, 아니 이게 김치가 되게 곰상은 맛이 나요. 그그 그 약간 묵지 느낌이 나더라고. 그래 가지고 직접 담은 건줄 알았는데 어쩐지. 아, 그러고 나니까 약 정리가 되는 게 메이드 인 팩토리. 공장에서 더 만들어낸 어, 그런 느낌 좀 들어가긴 하네요. 음. 자, 자 오늘 이 곰새우와 곰새우 라면 너무 맛있게 한번 잘 먹어봤습니다. 이 보드카도 잘 먹어봤고 사랑하는 설현 사모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저는 어, 다음 어, 브이로그로 어, 인사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고맙습니다.